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예, 1월 31일 예, 월요일입니다 예, 설날 연휴 어, 3일 중에 이제 첫째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휴일인데 어떻게 예, 파성인들은 휴일이 예, 답답하죠 예, 그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강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이 이번에 400, 404, 404배가 터졌는데, 뭐, 이런 수치는 정말 9.12 테러, 어, 난 뒤에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인도 아니죠? 6시간 만에. 400, 4배가 터진 날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동영상으로 넘기고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27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일 이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제가 저장을 딱해 놨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제가 새벽에 말이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이런게 발생이 됩니다 또 2년 뒤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수 없지만은 일단 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죠 자 1월 27일 날 목요일날 만기일 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조금 어제의 종가보다 높은 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약간 흔들어 잡기더니 이내 이 저점을 다 붕괴시키면서 추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종가가 최저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바에 한번 땡겨 먹었다는 결론이죠. 외국인들은 이날을 위해서 1조 7천억을 갖다가 주식을 내다 팔았죠. 그런 놈이 뭐 이걸 받지는 소리기안 되잖아요. 연기금이 1조 천억을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러 갑니다. 이게. 자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폭락해 가지고 400, 400가 터졌습니다. 풋옵션에서 지금 발생이 된 거죠. 풋옵션. 자, 저 종목은 352 짜리입니다. 자, 위클 옵션이 주간이라는 뜻이죠. 어, 주간에 일주일마다 매매가 되는 옵션입니다 이게 이제 나온지 뭐한 2년 2년이 좀안된것 같죠 9월 23일날 되었기 때문에 자이게 처음부터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뭐기초가격에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 하시고 푸드 옵션이죠 p 가 푸트 put. 푸트 어, 이 내리면 수익이 난다는 그런 종목이죠 일반적으로 푸트 은 매도한다는 뜻이죠 어. 코스피 200지수, 요거를 매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매도할 권리를죠. 매도할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옵션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하죠. 권리를, 살수 있는 권리를 산다. 살수 있는 권리를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막 짬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뭘 사냐, 뭘 파냐, 이를 이제 알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매도니까 포싱가 매도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한다는 뜻이죠, 이게. 푸시. 코스피 200 지수를 왜 매도합니까, 이거를? 아, 이, 이 사람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하락할 것이다에 배팅하는 거예요. 하락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에 배팅하는 사람은 이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 옵션은 종목이 행사 가격으로 분포가 되는데 행사 가격, 매도 행사 가격이죠, 이거는. 왜냐면 피가 푸시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 352.5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뭘 매도합니까? 코스피 200지수를 352.5에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언제 언제 매도합니까? 네. 위클리니까 주간이죠.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종가에 3시 30분에 매도를 352.5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매도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 나는 겁니다. 352.5 이이 밑으로. 그런데 보세요. 고스비 200 지수가 352.5 밑으로 갔죠. 348.58 폭락을 했으니까 그날 최저 깔아야 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요걸 빼면 되죠. 352.5 마이너스 고스비 200 지수 원자 어, 종가상 발표된 지수가 400. 348.58 이니까 빼면 3.92 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제 가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 3.92 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던 사람은 3.92 를 받는 거죠. 예. 그 수익이 난 거예요. 지금 352.5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48.58 로 그죠.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거예요. 푸션. 푸선 하락에 배팅하고. 콜은 상승으로 배팅하는 거, 상승할 때 수익나는 게콜리고 풋은 하락할 때 수익나는 게 풋입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만 맞추면 옵션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 뭐냐고 모르면, 예, 네, 위클리 옵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테크 중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 3.92까지 이제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막판에 만약에 있던 3.49에 샀던 사람은 조금 더 받는 거죠. 그죠? 3.92니까 0.43 정도 더플러스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주 드라마틱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아침에는 말이죠. 최저가가 0.01이었습니다. 0.01. 아침에 0.01 했던 게 이게 고가가 4.14까지, 4.04까지 갑니다. 4 0 0네배가 터져요. 4 0 0네배 그래서 지금 404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4 0 0네배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위클리, 푸드 옵션. 이를 네 번째 줄이란 뜻이죠. W4가 네 번째 주고. 자,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위클리, 푸드. 01은 1월달리고 W4가 네번째 주고, 그때의 매도 행사 가격은 352.5. 352.5 밑으로 가면 수익나는 종목.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음, 1 5분 차트인데, 에이, 이게 지금 1월 27일날 여기 0.01입니다. 완전 제로로 향했던 거죠. 예. 에이, 여기서 뭐 이렇게 400배가 터지는 겁니다. 400배. 100만원 만지리면 400배 니까 4억입니다 4. 4억. 100만원을 여기다 딱 어? 0.01에 0.02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잔뜩 매수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02는 잡을 수가 있죠 0.02 0.02를 잡아 가지고 고가에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4포인트는 팔수 있죠 4.04까지 올라갔으니까 200배는 나오는 거죠 200배 400배에서 200배죠. 200배, 200배가, 200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뭐, 이게 이제 행운이죠. 행운. 행운이 있는 사람은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어, 넘어져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은 예, 이런 종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늘에서 날벼락 뭐, 행운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도 또 반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이런 종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교육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404배가 터진 종목입니다 이걸 일생을 한번 살펴 볼까요 자 위클 리 옵션이니까 일주일 동안 탄생해서 일주일 후에 없어집니다 소멸 합니다 목요일에 탄생합니다 을 이게 위클리가 금요일에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에 탄생하니까 목요일에는두 가지 종목이 위클리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목요일날 1월 20일날 이 종목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1월 20일날 종가가 0.08 이었어요 이게 이제 올, 이게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목요일날 만기가 되면서, 이제 결제하면서 이제 이 종목이 사라지죠. 그럼 지금은 이걸 조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날 제가 이렇게 카피를 딱 해놨습니다. 이 종목의 일생을 지금 보기 위해서, 자, 0.08의 이 종목은 1월 20일날, 목요일날 종가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 미결제가 1200개 정도 되는데, 자, 그 다음날, 모레 정도 되니까 두 배로 긍충 뛰었죠. 0.17까지 두 배, 더블 난 거죠. 만약에 100만원 질렸으면, 이제뭐한 200만원이 됐겠죠. 0.17이니까. 그죠? 그 다음, 그 다음날 또 1.10까지 갑니다. 거의 10배가 되죠. 100만원이 뭐 1000만원이 된 거죠. 1 0일 그죠? 1.10 가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3분의 1 토막 됩니다. 0.35까지 가버리니까. 1000만원이 뭐 300만원 밖에 안된 거죠. 지금 또. 그죠? 자, 천만 원이 삼백만 원. 이게 막 수, 수,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 온도 마찬가지죠. 금요일이, 금요일장 지금 폭등해가지고 푸시 뭐, 3분의 1 톤막 됐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이 삼백만 원 됐다가, 자, 1월 27일 날, 이게, 예, 0.01, 제로가 되버립니다 자, 천만 원 하던 게300 가고, 300 갔던 게, 예, 제로가 되버리죠 제로. 뭐, 천 원이 돼버렸죠천 원. 이게 천 원짜리가 말이죠. 음? 이게 이제 400배가 터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다시 잡았으면 이게 4억이 되는 거죠. 4억이 그죠. 음. 100만 원이 4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론입니다만 0.0이나 <웃음> 100만원 질렀으면 2억정도는 되겠죠. 100만원이 2억정도는 된다. 200배는 터지는 거니까 0.01에 잡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음. 자, 이게 400, 404배가 터진 종목을 이렇게 예, 예, 저장을 해 놨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다시 볼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잘좀 팍, 팍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배 터집니다. 그죠? 10배 터지도 아주 감지덕지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근데 10배 터지다가 3분의 1 토막, 예, 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제로 돼버렸어요. 그죠? 천만 원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철, 어, 만약에 또 나눠면 이렇게 또, 음, 40배가 더 터지죠. 그죠? 음. 아, 엄청나면 49배가 터졌죠. 49배. 여기서 샀던 사람. 1월 20일 날 종가상으로 뭐 샀던 사람은 결제를 받으면 49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만약에 질러놨다. 4900만 원을 결제받는 거죠. 자, 이런 대박 종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액으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풋에다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폭락. 오늘 위클리 옵션 400, 4 0 터진 걸 갖다가 기억에 남기고자 이렇게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의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선물 차트.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알, 알아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1월 27일이었죠. 그죠?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행보했던 장이었습니다. 행보했던 장이었고, 예, 아침부터 어 외국인은 예, 폭락을 시킵니다. 이 선이 어떤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선이 붕괴됨으로써 엄청나게 큰 수익을 이 났던 거죠. 위클리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일날 이걸 외국에는 노렸던 것입니다. 한달 해먹었단 말이죠. 최저가까지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황색인데 종가입니다. 종가. 예, 최저가 종가. 아, 그때, 그때, 예, 선물 차트를 딱 카피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1월 27일 자였죠. 목요일. 방대한 자료를 지금 남겨놨습니다. 수 없는 강의를 해드렸고, 어제는 이제 천기 누설 또 했죠. 천기 누설. 32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901봉상. 예, 961선, 320포인트 갈 것이고, 주봉 타스트 장에서 보면 3주 연속을 하락하기 때문에, 에, 이 포인트까지 갈수 있다. 그래, 반덕시마다 매도 관점 유지하시고, 저가에 계속해서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 하락장, 이런, 이런 장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단타할 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갈짝갈짝 단타 해봐야 그냥 손해만 하지 꼭지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안 간다 하면 2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한번 말까지 그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음, 참, 이래 천기 누설을 했는데 이 천기가 여러분의 행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 뭐 수없는 방송 해 드렸죠, 지금. 뭐 지나온 방송을 들어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니. 올 오래된 예, 록이죠그죠 천개 눈설 했어. 했었고. 예. 수없는 방송을 이렇게 입이 탈토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하루의 기고뭐 반등시마다 매도 날짜를 딱딱 찍어놔야 되겠어요. 그죠? 목표는 360포인트 했는데 적중을 했죠. 기준 연준 금리도 동결했고 그때뭐 잠도 못 잤는데 향후 장세 대응 증망도 이렇게 장대의 음봉이 출현할 예정이다. 반등시 마다 이웃물 풀옵션을 매수하시오. 이렇게 했고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이미 부추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자 위클리 옵션은 뭐 수시로 10배 뭐 터지는 거니까 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10배 뭐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니까 묻어 놓고 어디서 멀리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금열장인거죠 반등을 해 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반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죠 금열일 장이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은 에, 이게 반등 시점마다 매도를 해야 돼요. 이 반등 해야 한 3일 정도는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런데 3일 정도 반등했다가 결국은 이거 이 저점 무너집니다. 347타 무너지고 320 포인트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청룡 열차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어404배 종목 404 배가 터졌다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일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선물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뭐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이 고점에서 다어 세력들은 고점에서 계속 어, 팔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걱정하지 말고 말이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